<웃음> 어떤 집 하나가 굉장히 병 맛인데 <웃음> 어? 여기 뭔 타입이야 비행 타입 이거 스 ù 한트트이이 미신속 와 내일 저기다 등도. 방 해북 됐다 용이춤 Garobah!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클라이브. 아 오케이. 야, 야 그림자 분신들 필요 하나? 아니. 필요 없어. 야, 자 학교 토익 사기단에서 전화 왔다. 난밥 <웃음> 좀. 아 먹. 음. 엄마가 또밥안다안 됐는데 불렀다. 야. <웃음> 어. 음. 환장 무슨 타입이야? 비행인 것 같다. 비? 비행? 비행 위준 것 오.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그냥 깨지. 은비 <웃음> 음, 61레벨이다. 아. 개굴인자는 사실 얼음 타입이다. 제 <웃음> 타입이 몇 개야? <웃음> 필요할 때마다 타입이 마구 바뀐다. <웃음> 으악. 엄청나지? <웃음> 아, 그 게임에서도 사기였나? 게임에서도 엄청 사기다. <웃음> 닌텐도에서 전체 픽률이 2등이었다. 아직 맞더나 요거? 발스맞잖아 어... 에어슬리시 어 뭐야 메가 캔카랑 아. 메가한카리아스가 마을에 있다 응? 메가한카리아스 나 잡을래 어 그럼 캔카가나무을게아 근데 얘 62레벨인데 그럼 72로 나오나? 어 엄청 높다 캔카 한카리아스 앙카리아스이긴 한데, 걔는 타입이 타입이다보니까 쉽다. 어얘 자꾸 날개씩 있어서 풀피 만든다. 어 그럼 나도 풀피 만들거다. 그냥 토키키스 에어슬레시로 잡아봐야지. 너 풀죽어라 그렇지 너 풀죽어라 와 얘는 신속도 아프다 너 풀죽어 <웃음> 이게 바로 토기키스인가 와 고문 엄청난데 으토기티 번개로 지질거다 아 그전에 마비... 풀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됐다 넌 마비다 야하하하 켄카 넌 움직일 수 없다 어? <웃음> 뭐야? 어 여기서 근원의 파동을 배워? 어흥? 어 제발 <웃음> 미쳤는데 어 켄카 나이트다 형얘 근원의 파동 배웠어요 오 잘했어요 <웃음> 끝났다 끝났다 <웃음> 끝났다 이제 다 키웠다 끝났다 그냥 <웃음> 어. <웃음> 체육함체육함 <웃음> 체육함 박살이다. <웃음> 저 미료 110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적절한 트레인아 이제 레벨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응. 이겼다 글라이거 잘. 원래 먹은 가지고는 안 죽는다. 하랗게. 뭐 피존투. 깨비들일 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아 그거 이판사판때 그니까 그거 조금 아프다 아난 그냥 그거 냉동비물 한방에 녹였다 굿 어? 이로크 개굴린자 예 쟤라 다네의 칼 개굴린자. 어 쟤라 다네의 칼로 배웠다나 <웃음> 그냥 개굴린자로 다 썰고 다닌다 와 엄청 세다야에맨맨 맨 위쪽에 에1가좀 세다 에1가 오케이 오케이 6 3 레벨 오케이 접수 바로 잡아 내가 들어갑니다. 자리 64 레벨 오케이 그냥 바로 머리통 깨러 갑니다 동해 파동 응, 안 죽어 심보어 냉동비행 오케이 이판사판한테그 배우지 말까? 괜찮은데 이거 반동 있는 거 빼면 누군데? 어... 애벌레 아니 배우, 배울까? 우배 아니 아니 실분기가나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아 걸로. 그럼 어갸라도스다맨 마지막 오케이 이 비행타임이죠? 어 물비행 번개로 찌지면 죽는다. 아, 나, 나, 난, 난 근원의 파동으로 찢을 거다. 아, 일 번개 찢자 번개 꾸이자. <웃음> 통 그릴, 잘까 원래 새우는 전기로 먹는 거랬다. 새우 잡아먹었다. 아니, 또 있어. 포켓힐.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여기? 응더 음. 음. 있나 이거? 베라테 개굴 린자 아! 하나 더 있다! 맨 마지막 보스 나밥좀 하이드로파크는 안 배워 돌아왔나? 응 어. 빨로 밥, 밥 빨리 먹는다 나 빨리 먹네 나이스 됐다 넌 용의 파동 맞는다. 나 건장 닫겠다. 나얘화룡종념 배우고 싶다. 니 방금 닫겠나? 응. 어. 어. 아, 밑에 야, 그란드 있는데. 원시 그란드. 어, 한번 잡아보고. 어, 야, 공존날기 배울까? 굳이 필요 없는데. 활룡점정 나중에 배울 거면 필요 없다. 얘 공존날기 필요 없습니다. 트로피우스. 너 용파다. 아뭘쏜 어, 거야, 저. 아, 기력에, 기력에 덩어리가 있었다. 개굴 닌자 살려. 그란도 잡는다, 이제. 나이스. 어, 야, 그란 죽었나? 죽, 죽는 거 볼래? 혹시, 이거 좋은 구슬 있으면 나도. 일단 잡았어. 그, 구슬 있으면 나 줘. 아, 구슬 없는 것 같다. 별로 좋은 건안 주. 고 구슬이 갖고 싶더나는 불꽃절 루비 무슨 플레이트냐 장량 플레이트 별로 좋은 건안주어야 은비 체력 5 0인데 쓰러졌다는데 엥? <웃음> 어? 엥? 버그 뭐? 버그가 겜왜통실라이드 번개로 죽나? 어 근데 번개보다 근원의 파동이 더 쎄걸? 어 아, 그 전에 바로 눌렀어야 되는데, 잘못 눌렀다. 아, 그래. 한비 전광석화로 막 타먹어야지. 한비 전, 정... 뭐, 전광석화 배웠나? 응, 응. 그거 엄청 빨리 배운다, 전광석화. 아, 제랄. 나 단해의 칼을 한 번도 안 써봤다. 어? 누가 괴물지보냐? 응? 뭐지? 방금 괴물지 소리 나는데? 아내 앞에 아내 앞에 응. 누가 육성으로 괴물지보로 냈다 아아 이거 <웃음> <웃음> 많다 진짜 낸 거다 아, 이루... 어? 뭐야? 은비 안 죽었는데 왜 죽었대? 헐? 버그 각댐 일단 수양이 꺼냈으니까 다행이다 아, 너 번개다 너는 어, 그래 근원의 파동 쓰자 벌레 야단 법석 뭐... 이 자식 스왈로도 근원의 파동으로 죽인다 나는 야 은비 아 이제 죽었다 뜬다 우리 뜬거네 얼음 제트 어다 쓰지 근데 쟤 239야? 왜 이리 세냐 음 라프라스 데리고 와서 얼음 제트 주고 박스에 쳐박아 어 뭐야? 얘 야, 사기인데 야제 스왈로 왜 이리 세 에잉? 응? 은 채면 뭐가 다르라도 다르다 뭐야? 스왈로가 어. 세다고? 어 왜? 나 스왈로 스월로우... 개굴린 인자한테 한방건 나는데? 아, 아, 야 성공 때리면 그냥 막 반피 나는데 이상한데. 헐? 뭐지아 정상이다 이제. 아, 뭐 없나? 67레벨 됐스 잡았다 야, 체육관 꼭대기에 저기 절... <웃음> 병상편병이 뭐지? 팬텀이지 어섀도볼이더세다아 그래 이 듣도 못 못한 건안 쓴다 나 <웃음> 그렇게 나쁜 기술은 아니 응. 음, 설명은 괜찮아 보이는데 난안 쓴다. 그 위력 자체도 괜찮아가지 하지만 섀도버리더 세다. 아왜 신속 눌렀지? 잘못 눌렀다. 위력. 이거를? 어나왜 한비 눌렀지 그리고. 아니다 한비 이긴다. 아 명상 배우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오, 야생 연모왕이다. 죽여야지. 싸운다. 그 논의 파동 맞아라, 너는. 뭐야, 개끼, 개끼 왜이래 쎄, 저거. 죽는데, 그냥. 어? 뭐, 개끼에한 방에 가, 저거. 사기 있다, 저거. 말도 안 돼. 그니까, 야, 개끼 왜이래 쎄냐.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레벨 낮아서 그럴걸? 50, 살짝, 50인데, 레벨. 51인가? 기계안 난다, 갑자기. 뭐지? 이겼다 잘했다 뭐 주지? 불새 뭐야? 불새 상점에 팔자 그래야 될것 같다 이거 대도 뱉지 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라나? 안 죽는다 야, 나 투구 끼고 있어서 안 죽는다 상점이 어있어 니, 딴거 찾고 있나, 혹시? 아니? 우리 몇 마리 잡았지? 우리 이제 아니요. 다섯. 아이, 개랄. 잠깐만, 이제 다섯이라고. 나 개굴린 자 77레벨인데. 미안하나 은비가 67레벨이다. <웃음> 다른 애들은 막 450레벨 이러는데. 얘는, 얘 혼자만 겁나 놓고 어? 팬텀이 이겨냈다. 팬텀 레벨 55다. 오. 배틀 끝나니까 55D 있다. 어, 잠깐만, 상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파란 색깔. 대원색. 대원... 대원색을 굳이 헤엄쳐 가야 돼? 아니, 나이 대원이 보러 왔다. 으악! 으악! 으악! 야, 여기 상점에 기술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응. 못뽑필지안 볼까? 기술상인. 두개 만들고? 음, 순간이더 매니아 용의, 한 명. 용숨도 별 필요 없는데. 쓰레기 밖에 없다. 아쿠아 브레이크는 아까 뺐는데. 아, 그거 안 준다. 아, 이제 열탕, 열탕은 아, 필요 없고. 아, 얘도 별로 안 좋네. 여기 기술상에. 야, 큐레물 전용기계. 뭐? <웃음> 얼다 세 개. <웃음> 뭐야, NPC가 신속 가르쳐주네. 어 진짜? 좋네. 아, 나머지 뭐. 내가 배웠던 것들 밖에 없는데. 악의 파동 세나? 어, 어어, 하나 배 한비, 한비 배워야 된다. 어, 한비 거의 최종 기술급이야. 야야, 야, 뭐야 이거? 뭐뭐 뭐 필요한 거야? 뭘 뭐, 샀는 쓰레기, 코픈 유지, 아, 아, 아, 말아놓은 거. 뭐냐 저거? 잠깐만 저 휴지가? 자연의 실리.. 저기 실리콘이다 정말 놀랍게도 깜짝빼기는 나중에 배우니까 더따쓰기 뭐야 이거? 어 실리콘 4개 줬어 오케이 오물폭탄 마구찌르기 짓밟기 간지기 방전 어? 스리... 번개펀치 아 필요 없다 아탁 쳐서 떨고 그게 한, 나중에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속여때리기를 없을까정관석탄막 어. 타먹을때 써야되고 아 그니까 이거로 어. 아, 어, 아 속여때리기 이거. 없애 속여때리기 없앨게 낫다 네 맞다 게임으로 부... 아 엔데고이 어? 어. 엄청난 엄청나게... 이.. 마그마 스톰 뭐야? 처음 본다 이거는 아 방어 존나 필요 없고 야 개끼 야 아니 그놀네 파있어야 이제 물타입 기술 필요 없다 거의 대부분 어나이 새끼 잡을래 너 일로 와 어? 왜 풀이 죽어서 못 움직여? 과연 팔가내 은비 이거는어난 잠깐만 나 상태 이상 걸려서 약좀 바르자 약! 약 발로 은비 승리 어, 이겼다! 이, 이겼다! 으 약발. <웃음> 으악, 이겼다. 으악, 어, 잠깐만, 신속 각이다. 으악, 내가 이겼다. 어, 잠깐만. 안 돼! 누구야? 안 돼! 한, 아, 한비 체력이 154다. 뭐라고? 얘 체력이 154다. 어? 뭐 준다 어? 땅제트? 오 오케이 그란돈이다 그란돈이다 불제트는 활활을 봐줘야겠다왜 얘는 화염자동차 못 배우는거지? 아깝다 또캐르디오야그거죽여보라 그냥 바로 캐르디오 발견했는데 얘는 그냥, 토개키스 랩장용이다, 너. 죽어라. 아이다 토개키스 말고 누리랜드 랩작해. 게르디오 저리 좀 갈래? 나 랩작할래, 저거를. 아니, 니꺼 네 포켓몬 옆에서 상체약 부려주면, 혹시 그거 되나? 더앵콜을없어야겠다 어. 가자. 어, 그 버거진. 야! 려보기라니 에이 그 혹시 아니라. 남자로 걸린 건 아니지? 예, 여자로 걸려 근데? 다행이네 왜? 남자로 걸리면 기분 나쁘다 얘 어, 한방이야 뭐야? 갔다 <웃음> 나심비의 문방우리 두개 됐다 <웃음> 원래 라프라스 잡을 때 하나 있었는데 야 오투꾼이 내 쿠자인데 덤비는데 <웃음> 야. 야 잠깐만 나 마라카치가 덤빈다 뭐라 약 사진장하고 뜬다 246원 있다, 나. 어? 246원 있다고 아, 이, 이, 아, 체력이 246이네. 어, 노래라. 잘못 해라. 봤다. 246원이야, 나나 4만 6천 7백 4십 8원 있다. 어? 뭐 그렇게 많아? 그러게. 야지구재구이 <웃음> 어. 예리한 손톱, 잔디 메일, 아, 쟤라. 송환이. 어. 이제 살살 뺏지도 다섯 개 얻었고, 있때 얘가. 어. 잠깐만, 저건 뭔지만 아, 확인해볼게. 어, 뭐야, 이거. 캔 호로우, 이로치인데. 어머? 어. 어. 진짜 펠레, 노 일로와. 아, 저거는 이로치가 아니고 갈변한 거다아 아, 진짜. <웃음> 상 있는데. 상했다고 괴사했다 <웃음> 포켓몬이, 상했다고. <웃음> <웃음> 포켓몬이 <웃음> 괴사했다 포켓몬이 괴사하면 녹색이랬다 아, 어? 맹독부스 인... 근데 필요가 없는데? 어 아, 필요 없어 야 어디로 가면 돼? 전용 잡아라 응야 음. 용의 파도 잠깐만 아, 나 개굴린자 죽으면 답 없는데? 용 파맞고 갔나? 자 다음은 마릴리 아쿠아제트 볼트로스가 플레인지 아니 야 근데 드래곤제트는 없냐? 그러게 아, 구... 땅 제트 또 먹어. 어, 볼트로스다. 궁금하다. 어, 볼트로스. 잡을래, 잡거 어. 여기서 잡은 간다? 다음에. 호우, 때려 잡는, 그냥 잡는 거야, 때려 잡는 거가. 포획할까, 때려 잡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 포획은 잘해. 하자, 그냥. 포획하자. 어. 도감 채우기용이다. 오케이. 학생이다. 잠깐만, 포켓몬 도구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자. 용의 제트는 울... 없나? 드래곤 제트가 있을까요? 있어요? 울크란 내주로 제트는 뭐야? 어, 있다. 이거 하면 아프나? 많이. 깐만 설마 꺼내올라는거 아니겠죠? 잠깐만, 정말요. 잠깐만, 뭐 있어? 아잠깐만나나 잠깐만, 나 그거 없어졌다. 행복이야 없어졌다 야 됐다. 잠깐만 중하니? 드래곤 제트를 불러오기 위한 의식 의심... 잘봐어 봤다 아니 아니 봐봐 응 아니 그러, 그런 게 응. 아니라 일단 더상자를 깔고 어. 무조건 더상자다 상자면은 안 나온다 어 진짜 상자를 깔고 응 제트 세 개를 제물로 바친다 좋아 땅 이제 이러면은 어 상자가 밖에 농치면서 있다 얘가 어 어... 야, 대건색인데... 어... 야... 야... 막 아이템이 <웃음> 타더니... 어... <웃음> 나 오네... 오늘... 어이... 어 어이... 잠깐만... 얘 홍수 야. 났다... 잠깐만... 어... 땅이 막... 땅이 요동치고 막 홍수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덧상자에 뭐가 들어오 드래곤 제트가 들어오니... 어허... 니 바우자... 자 어디있어... 이거 파란색이더라 녹색 비수무이야자 안에 드래곤 제트가 들어왔어 오 진짜네 야이 신기하다 <웃음> 껴야지 <웃음> 혹시 물제트는 어떻게 만들어 나도 볼래더상자에다가 아, <웃음> 제트 세 개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원하는 걸얻으라어물의 파동을 바치고 <웃음> 야이안 받아줄 수도 있던드 <웃음> 트레이너 편집기에 <웃음> 물의파동에 선인장 두개 오케이 하고 자. 헬가 나이트 뭐가 나을까요자 갑니다 두구두구두구 그냥, 그냥, 그냥 다 박아버리는거 봐 근데 고 <웃음> 홍수가 나고 <웃음>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난다 <웃음> 홍수가 흑여석으로 변하고 어? 호주가 흑여석으로 아이스 버기 챌린지인데 <웃음> 그교석이 막, 마구 쪼개지더니. 응, 뭔가 이상한데. 덧발가요 안에는. 뭐... 뭐가 들어올까? 아, 네.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안에는, 응. 솔가레올 트가 들어갔습니다. 으아! <웃음> 으내저포켓뭐 <웃음> <웃음> 없단 말이야. <웃음> 야. <웃음> 야, 의식이 잘못된 것 같다. 안 된다, 화풀이로, 보만드나 잡을래. 어? <웃음> <웃음> 어, 너 일로와. 마침 왔다. 너에오슬레시 가. 라이코. <웃음> 화염레오는 뭐야? 어, 짬몹이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짱파 어. 잘가 벌크업 뭐지? 어? 아 벌크업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근데 니네 포켓몬 중에서 쓰레가 없다 응 그란돈 야큰 란돈 굳이 쓸 필요 없어 너 뭐야 줄문마 73레벨 용의 파동 어, 뭐 그렇게 높냐 사망 으악! 이상한 사탕 또 준다 물론 질량이 이상한 사탕이다 질량이 울가레오제트가 여기 왜 있냐 아까 그거잖아 응아아뭐 <웃음> 약 체육관 없나? 잘해볼까? 응 어, 탐색 아까 거기고 야니 네 트레이너 레벨은 얼마냐? <웃음> 내가 이거 나2 6이다 24 만... 어? 24레벨이다 내가 이겼다 난 26이다 약 으아나 싸대기를 많이 안 때려서 그렇구먼 싸대기 정말 많이 때렸다 나나 짬무브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가? 그런 것 같다 너어얘왜 나와? 너왜 나와 있어? 이번엔 철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파밍이 있다 파밍이 있다 54 으악 야 54라고 말은 <웃음> 벌 받았다, 나. 어, 안 죽었대, 이번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5사 뭐가 있을까? 비싼템은 없고. 이방온거 상점을 가봐야지. 상점에는 좋은 거안 팔아요. 안파네. 너, 일로 와. 41레벨짜리 또가스라니. 임종. 39레벨짜리 주배. 야악 14레벨짜리, 이게. 으악! 39레벨 또가스. 야. 아, 순간 레크 잡고 적인줄 알았어. 미 저기였으면, 해봤나? 뭐라고? 근데 얘네들은 그거 안 되나? 뭐, 잡, 잡을 수 있는 건안 나오나? 어, 나 왜, 이거. 잠깐만, 새로운 지형. 오! 마을이 쇳박반 평지들, 있을까, 과연? 두구두구두. 마을 대신 54가 있었다. 뭐라고? 음. 이 재준이 같은 녀석. 으악! 아, 레벨 15짜리가. 어, 담배 냄새. 으악, 당근 냄새. 으악, 아, 꼴등 <웃음> 냄새. 야 근데 점포 왜 이래 잘도아다니냐 저거는 망하지 다른 거건안 나오는데 아또체육관아 체육관 있는 마을이네 잠깐만 이거 리스폰지 점쪽 아이가? 아 어, 그렇네 야 뭔가 찾아나더니 리스폰지점 점 혹시 그거.. 초록색 체육관이가 어.. 으악! 으악!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으악! 뭐... 뭔가 봤나 했더니 전기체육관이다 54 54체육관이다 뭐라고? 아무 말도 안했다 <웃음> 이 재준이같은.. 뭐라고? 아 말도 안 했는데 민규 너뭐 들었지? 뭐가. 아, 하니까 뭐 뭐가? 아총알이니까 나도 아 말도 안 했는데 왜래 그래, 말도 안 했는데 당근이 뭐가 들었대 어야얘 당근아 당근이 들은 건 54였다 이 재준이 같은 녀석 안돼 뭔가 찾아다 했더니 개문 아 뭐야 야 정말 아무 것도 없어 야 제트 파워는 뭐야 근데 아 그게 기술 위력 피는 음. 아 숭아리다 정말 음. 잘 찾았다 뭔데 제육관이다 야 잠깐만 야나 여기 잠만 와볼 와보... 여기 잠만 들어볼게 여기 포켓몬 센터 하나 찾았는데 아이템만 덜고 오자 어 일단 잡혀임어 에메랄드 으 아, 당근이 14개 있다 상자 안에 어허? 자. 으악! 내눈 알반데? 어디 저런게 있어 가능하나 그게? PP 에더오 괜찮은 파밍템이다 어 아, PP A 이더다 나는 어 에이더도 있다 난 이상한 사탕 따윈 안 쓴다. 아, 칼춤 그냥 팔까? 이상 쓸일 없지. 쓸일 어. 없지? 뭐, 그런 거할게 없어. 그냥 난 소장용으로 들고 있는 거다, 칼춤. 아, 그렇구만. 소장. 어. 타, 타, 이런 관 공사 현장이거든? 그 강철 바위겠네. 강철. 나. 강철 타입 냄새가 솔솔 난다. 뭘로 패야지? 그건 바로 불꽃과 땅이다 54였다 뭐라고? 으야 여기 있다! 지옥의 바퀴 있다 여기 나 이거 살래 야! 진짜 있나? 어. 어? 눈보라도 보라, 눈보라 사둬야겠다 야! 지옥의 바퀴 <웃음> <웃음> 107번 밑에 어? 풀먹기돈 받고 판구나 응살 필요 없다 나 와일드 볼트 팔아도 돼요? 예 이거 예, 정말 쓸리려없는나 어, 대단한 낚싯대 팔고 싶은데 못 팔게 한다 안 산다 얘네들이 야 난... 트레이너 편집기 팔고 싶잖아 <웃음>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나... 쓰레기통이야 이거 어이 처음 본다 잠깐만 쓰레기통이 트레이너 편집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와 여기 잡을 거 많다. 전용 있다. 79루다. 레벨. 어? 뭐야? 아 맞다. 악마 비띠 야. 어 포인트 또 발견. 오? 야 머리에 털난애는 왜이렇게 세냐 어? 아. 한빛 막타먹어라 이겼다 간다. 어? 얼음! 제트 근데 누구한테 쓰지? 여자애가 없는데? 너희 녀석, 팔러 왔다. 돈 내놔. 어? 어. 돈 메고, 뭐를 내놔라? 약. 오케이. 잠깐용암형동이내 인벤토리. 약또 있다, 용암형동 공사 현장 도전해도 돼요. 합시다. 저도 할 거예요.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 야, 입구가. 어. 아,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 PC 까는 곳, 어. 어. 여기부터 시작이네. 일단 개굴린 자는 박스에 넣어. 아니, 어, 좀... 다른 애들 랩다 켜야 되니까. 어. 아, 여기인가, 혹시? 마릴리랑 토게키스도 아, 뭐. 여기 있다. 찾았다, 나. 으악, 못 올라온다. 상대는 메타그로스. 아니, 메타그로스가 스트레스로 간다이 반칙 아이가, 이거. 뭐라고? 아니, 짜식이, 이거. 1조건 방해하네, 자꾸. 일 1조건. 3 잠깐만, 심지어 번개 펀치로 마비 걸었다. 반칙. 야, 나니누리바르 네 밑으로 내려 보냈다. 메타그로스 잡아내고. 분위기. 로델라로 병이... 교체. 이겼다. 어떻게 방진곡은 뭐야? 별로 안 좋다. 오케이! 상대라 1이라네. 강철이면 번개로 조져도 되나? 물로 조지는 게더 편할걸. 그래? 번개가 속박장히 아니라도. 그 물로 조지자. 여 보자. 엠테르트. 아, 빡센데요. 문포스다 맞아라 야 러스터캐논 아프다 문포스 문포스 아, 뭐라고 아 그런 거 아니다 물거품 말이야 오케이 지지지알 하삼도 그 눈에 파동 있다 아니 이 녀석 잠재파워를 쓰다니 죽어라 <웃음> 원콤닌다야 자꾸 얘가 <웃음> 아니 <웃음> 이제 살살 어. 점포랑 일반 포켓몬이랑 위력 차이가 나오는 어 이제 한 50레벨 때부터 나올 아그 30레벨 어. 때부터 나온다 35부터 쓸만한 걸 배우거든 위력. 30에는 와 이거 거의 아프다 하지만 괜찮아. 이거 내가 깨임 맞냐, 좋아. 이거. 데코파스다. 아, 뭐. 오케이. 데코파스다. 죽어라. 야, 데코파스가 들어가고 데코파스가 나왔다. <웃음> 이게 뭐야? 팀킬 <웃음> <인기. 웃음> 아니 죽어라 히나얘 <웃음> 잡아 안나 왜 메가맨이냐 애들이 다 그니까 바브라텍 필요 없. 레어코일 근원의 파동 으악 옹굴참 오케이 상대는 로카리오 데코파스 블러스터 캐논 꽤 아프네 데코파스 뭘로 패는 게 제일 아프냐? 물기술이다. 어, 은비로 못 잡는다, 얘. 으악, 동탁군, 자폭한다, 미친. <웃음> 아니, 실화야? <미친. 웃음> 어. 잠깐만. 절각첨 레벨이 마음에 안 든다. 넌 죽는다. 넌, 넌 진짜 죽는다. 차마 경고했다, 각차마. 너 진짜 죽는다. 이겼다. 레벨 55다이. 엠페르트는 번개다. 아, 약간 근원 파동을 때릴 거, 그냥. 아, 나도 아, 아, 약하네. 깨우다. 얘한테 약하네. 으, 어, 어, 음기로 신속 지명 이긴다. 절각차명서터 오케이. 아이니메왜이어 어 당근 파쌈 칼춤 야땅 타입도 전기 잘 잡나? 어, 어 맞다 잘 잡지 아나 어, 어, 어. 다네 칼한 번도 안 써봤는데 기기기어로 강철 타입 아이가 근데 잠깐 몰라 나 녹이자 불로 기기기어로는 강철이다 불로 녹였다 아 관장 세마리를 잡으라니까 빡세네 왜 나머지 랩작 돌리고 있나 핫쌈, 동타꾼 앞에서 핫쌈이 칼춤 쳐야겠다. 그렇지. 칼춤세번 정도 쌓고 음. 오케이, 이러면 커리어상대를할 만하지. 이랑 싸웠나? 안 싸웠네. 자동탄 버텨내고. 이거 1, 야 이거 2층에 세명이던가 그런것 같은데? 아 그럼 막, 막놈 잡아야되지 아니다 여기 여기 하나 더 있고 저기 밀탱크는 왜 있냐 아 대폭발 개 너무 하네 데코파스 근원의 파동 와악 온굴참 아이, 웅골 참기 짜증난다. 잘막 참, 때려잡고. 오케이. 죽을 수도 있어. 농다야. 아, 물 젖혀있으면 딱. 으, 으아. 맞아라, 그놈의 파동이든. 샹델라 회 어? 아 안되겠다 파도타기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안녕 샹델라 <웃음> 이거 밀어서 떨궈도 되나? 막누리랜면 살려 샹델라를 이대로 오케이 으 괜찮아 깼어 거의 다 깼어 어? 이겼다 아이언테일과 야, 루카리오는 칠... 뭘로 조지는게 좋나? 격투제 땅 격투 그거 물 뭐, 맞아라 그냥 어 불로도 잡는다 뭐, 물기술 안먹는다 망했다 불로 잡는다 철룡정도는 이제 쏠킬할수있 격투제트 발견 안된다 네, 네. 한 미옥이 내보내면 안되는데 왜 보냈지 잘못 눌러져서 보냈다 야, 망했다 지금 아얘 영린 언제 주냐 뭐? 자 아이언테일 교체식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 잡을만한게 없는데 지금 다시 암... 리트 해야겠다 이거 자 기술... 기술 머신 아이언테일을 원하는 머신 바꾸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50... 지금 와서 아이언테일 받긴 좀 그렇잖아 그렇지어 어 뭐야 신속 딜 왜이래 약해 난 팬텀 내보내서 야. 다른 거를 살리겠다 야 보스 도라 물로 조지면 죽나? 어 죽는다 오케이 괜찮아요. 아 빗나간다 공격 아 <웃음> 바두타기다 그러면 아이 절각참은 물로 패자 응. <웃음> 음. 물로 패면 간다 일단 약부터 먹자 어 뭐야 얘왜 이랬세 내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웃음> 야, 성, 성구, 성구, 성구, 성구, 성구. 아, 아, 씨! 아유, 이 아, 아. 아, 아. 운빨, 운빨 때문에 안 된다. 뭐만 하면, 실패다, 맞추는 거. 야. 이건 상처약 각이다. 아 아우가 싸운 건데 죽어라. 아유 다시 해야겠다 이거. 망했다 이거 운빨. 운바... 잘못 냈다 내가. 초반에 얘로 나가야 된다. 잘못. 잘못 눌리면 진다 이제 하면 안 돼. 얘, 용, 용파 먹나 아, 핫삼, 여기서. 이거 해봐야지. 가라, 핫삼. 어, 용의 파도 은근 센데, 이거. 핫삼, 매가진하면 조금, 유승당당해지겠지? 야, 보스도라가 들어가고, 보스도라가 나왔다. 야, 다리가 엄청 튼실해졌다. 우악 죽어. 어? 왜 내가 먼저 왔냐? 오, 핫삼 다리가 굉장히 튼실하네 파도타기 무조건 파도타기로 한다 이제 파도타기 오케이 아, 나쁜 건 뭐야 뭐야? 루카리오 파도타기 그냥 가네응걔맷집 약함 안돼! 한비를 왜 꺼냈어? 또 잘못 눌렀다 아니 근데 이겼다약흙 <웃음> 안개 뭐지? 아 필요 없다 이런거 어? 자폭해서 어? 야 팬텀은 악몽 필요하나? 잠깐만 어? 꿈 먹기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버... 피... 넣어놔야겠다 악몽 꿈 먹기가 필요 없어 야 누구 나한테 약좀 발라줄 사람? 나약 하나 나, 그래서... 나 대.. 뭐지? 대폭발 써가지고 게임이 초... 강제 종료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웃음> 대폭발.. 아저 동.. 진짜 저 대폭발 너무 짜증나 <웃음> 저거하면 게임 다시 해야된다 <웃음> 야누나좀 살려줄사람 <웃음> 나, <좀> 살려줄 <웃음> 나 버틸때까지 뭐지? 응 음. 작하고 왔거든? 말때? 음. 와나좀 살려줘 <웃음> 이거 가만. 명령어가 뭐더라? 명령어가 뭐더라 이거? 슬래시 엔드 배틀 띄우고 강제로... 어? 띄우고 배틀이거 아니 어, 그렇네. 뭐야. 아니, 왜. 야. 말 꼭대기에 그란돈 있다. 됐다. 어, 왜 이번에 루카리오 먼저 나올까요? 악보스로 하다 근데 용의 용 파도 몇번 맞으면 간다 자 샹델라 말 구간을 넘길 시간이야 왜 이렇게 53레벨이가 응. 음. 어 넘겼다 잘 넘겨냈다 보스. 야 풀회복약이라면서 체력을 일부러 회복 안시켜주는데 2 5 7데 256까지 찬다 와 진짜 못됐다 하필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대박 어 어? 탁류다. 필요없어. 어? 난 파도타기 쓸거다. 탁류 따윈 안쓴다 이제. 옛날에 썼는데. 야, 탕류 옛날에 썼었는데 요새 안쓴다. 풀목기로 방전 바아내고 그렇지. 아니 방전에 마비된 게 어딨어? 이번엔 정말이야 마비 안걸려 냉동빔 그렇지 아니 불꽃펀치를 하는게 어딨어 좋아 풀기방전 닫아 아니 마비 진짜 자 다시한번 더 주기안 된다 어, 이거는 못 이긴다 번개펀치 받고 악의 파동 오케이 불꽃펀치 받아내고 냉동빈 그라지 55레벨 그란돈으로 이길 수 있나 이거 야, 아왜 부유를 꺼내 이 나쁜 녀석 화상 입어라 야나또 제트 크리스탈 겁나 늘어 여덟 개다 <웃음> 뭐야 저거 야 루카리오 개 사귀잖아 저거 아이 못 이긴다 이거는 절대 못 이긴다. 아, 문제... 어활를봐 진화한다. 오 문제는 <웃음> 죽어가지고 진화를 못한다. <웃음> 야 어. 오, 오, 어. 얘, 요, 요, 오케이 너 나와 너 용의 파동 조금만 맞으면 이게 간다. 나 화장실 좀? 응. 음. 아저저 저, 저, 진짜 저, 저 바위 제일 싫어. 잘기가 어, 뭐야? 교. 아. 이제 라 오케이, 화상 입혔고. 아! 오케이. 아, 다까한번 맞자. 됐다. 아 이거 안된데 됐다펜텀은 아. 무엇을 할까 음. 음. <웃음> <좋다>. 어. <웃음> <웃음> 안 된다, 이거 강제로 또 진다. 안 돼. 무리긴다, 이건. 아, 나 진압 좀 하고 싶다.